안녕하세요. 3분이면 터득할 수 있는 자가정비. 첫 번째 시간으로 에어필터 교환입니다. 손쉽고 간편하게 교체 시작해볼까요? 먼저 인테이크 라인을 탈거해줍니다. 인테이크 라인 양쪽에 자리잡은 슬리브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손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 파이프 탈거를 위해 위쪽에 보이는 조그마한 호스인 블로바이가스 호스도 탈거해 줍니다. 왼쪽은 기존 에어 필터이고 오른쪽은 신품 에어 필터입니다. 구품은 교환 시점이 상당히 긴데 아직 멀쩡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품 에어 필터에 에어 필터 캡을 마운트한 후 그대로 삽입. 자리만 잡아주면 끝. 매우 간단하죠? 분해의 역수는 역시 조립으로 너무 과한 힘을 주지 않고 조심스럽게 장착시 기분좋게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인테이크 파이프 자리를 잡아 장착을 하고 블로바이 가스 호스를 다시 연결해줍니다 장착이 완료되었으면 흑기 파이프 양쪽에 슬리브를 다시 조여줍니다 정말 간단하고 3분만에 배울 수 있는 자가정비 이상